창세기 10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티라스요 3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4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도단임이라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6절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하니요. 7절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밀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루오보들과 갈라와 12절 및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루아빔과 납두임과 14절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림을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5절 가나아는장자시돈과 헷을 낳고 16절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절 시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절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이요.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6절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웨 하살마웨시우과 예라와 27절 하도람과 우살과 티글라와 28절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절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31절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이었더라